자, 하이, 구, 반갑습니다. 이번 주도 돌아온 구스바이드의 구랑사과 시간입니다. 이번에 업데이트가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됐어요. 오늘 좀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공식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굉장히 흐뭇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. 오. 아, 그 여름의 설레임과 그런 것들을 못 담고 있다할까 너무 좀 보기 좋았고요. 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겠지만 바로바로 여름 네. 코스튬 이 나왔습니다. 들어가자. 네. 어 여름 과몸의 앙상블 해가지고 코스튬이 한가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수영복이니까 수영복이니까 이거는 뭐예 어. 자, 한번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엔 또 특별 출석 이벤트에서 요거 한 주저 드레스 이용권 요걸로 먼저 한번 가볍게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닥 큐입니다. 자 우리 큐이 귀여운 큐이가 아, 나왔고요. 해수욕장 인데리가 주고 싶은 그런 딸 같은 느낌이랄까. 자, 그닥 수레드업. 빡 하고 눕으세요 저기요. 자, 그래도 고스도더 가면 필요하니까 자, 아서 아하! 키위가아 근데 옆과 다른 색깔 노란 색깔 어이구... 그래요? 계속해서 파크다! 그렇죠! 자 잠깐만... 오 루이 인 와... <웃음> 아주 굉장히 그 수영복의 그 디테일을 좀 아는 또 우리 디자이너님이다 시 이렇게 좀 디자인에도 그 천의 그 어떤 질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살아나 있는 것이 그랑사가 코치 매장점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질감이 잘 살아 있는지를 제가 지금 충분히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계속해서 <목소리> 파카오야 이 자식이 어디서 일마? 역할 어, 멋지다 그래요. 샤샤샤샤샤샤 제발 파크라 나오리라. 아, 누나 어머, 잠깐만, 이거, 저, 거 유튜브, 야, 유튜브 조심해라. 이거 유튜브,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, 여러분. 아 잠깐만, 미안합니다. 아니, 내가 이렇게 또, 아, 이거 풍평을 정확하게 하는 편인데, 제가 고심에 대해서. 원래 그, 감정을 잘 추천해야 돼요. 사심이 들어가면 풍평이 잘안 되거든? 일단, 요런 어떤 디테일 이런 거 요거, 요거. 유튜브, 유튜브, 유튜브가 잘 표현이 되어좋고 다른 컬러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. 아, 저거, 어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요, 그렇죠! 누나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니 그게 너무 그렇게 아, 주 디테일 제가 발견했어요. 이봐봐, 거 아까 튜브 모양인데 이번에는 자몽입니까, 뭡니까? 아주 말랑말랑한 젤리거든. 질감, 제가 중요하게 생각 하는 질감이 여기 탱글탱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어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들어갑니다. 싹 차크닭 와야 이게 뭘좀 아네 어? 칼라별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칼라별로 다 나오고 있고 여번거 튜브라는거 튜브 스르르르 박하 와우 윤호아 어머나 어머나 아 이리와 잠깐만 안돼안돼안돼 윤호아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 채널 노란 노란색으로 물들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와 잠깐만요 아 저기요 잠깐만 진짜 아니 프랑스가디자이너님 지금 이거 아니 이거 지금. 아니 그게 저기.. 예? 아유 감사합니다 <웃음> 계속해서 갈게요 자 슬라락 차크닥 와우 준 예! <웃음> 자 해수욕장 놀러 가는 게 이제 딱 준비가 완료된 그런 어떤 조카 어, 그런 조카 느낌 좀 나고요. 그또 이제 그런사가그 어, 코스튬에서 이제 그 어떤 뭐랄까 3D로서 어떤 느낌给주는 그 어떤 재질, 어, 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지 않았나? 와, 이 와, 바짝바짝한, 반짝반짝, 짝바짝하는 와, 이 디테일, 완전 너무 좋은데요, 진짜 이게? 오늘 굉장히 제가 말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, 자, 오케이 반가워요. 네, 오늘 이제 오늘 오른 타도 어서 오고, 자 같이 놀러 갈 때는 그래. 네가 운전해라. 그래. 그러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형은 좀 자고 있을게. 니가 운전해라. <웃음> 아이, 그렇지. 운전기사 한명 추가요. 자, 사크락 초코죠 아하오! 세리아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세리아드. 정말, 어, 순수한. 순백의 청순미. 어, 그런 느낌이랄까. 약간 그로드 캐릭터 성과도잘 맞게 어떤 좀 디자인도 좀 그렇게 잘 되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좀 이성을 이성 좀 찾은 것 같죠? 괜찮죠? 지금. 오케이. 차분해요. 지금 굉장히 차분하고. 굉장히 절잼미 있는 방송. 구 스마일 채널입니다. 미친놈이잖아. 어. 자, 또, 오해소환이 있네요. 이번에 또, 오해소 이거는 좀 시계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. 오해소환 한번 갑니다. 착! 주르륵! 빡! 우 자, 좋습니다. 오해소환 결과. 일단, 준 하나 추가요. 오, 색상이 굉장히 귀여워요. 굉장히 노랑노랑하고 초록초록. 와, 이거 디자인 컬러 누가 뽑았어요? 진짜 너무, 어, 진짜. 되게 시원하면서도 깜찍하고 귀엽고 그걸 너무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수환 결과는 어 깜짝이야 아니 이거 저기 수영복 맞죠? 저기여자 루인 아 이렇게 아 깜짝이야 어, 예, 예, 예. 너무 쳐다보지마 어? 아, 너무 쳐다보지 말래요, 그 다음에, 자, 유나까지. 어 좋습니다. 한 번만 더 뽑을까? 우리 진짜? 아, 제가 고심튬그 도감 때문에 고수 그 도감해가지고 능력치, 능력치 빠돌이에요, 원래 제가. 능력치의 미친 남자. 자, 오와, 깜짝이야. 미친 남자 하니까. 우리, 아이고, 형님. 아, 우리 형 모자 오늘 멋지시네. 자, 아, 형님 좀 나와주세요. 아, 가이토야. 반갑고. 자, 이번분 오우, 준이 컬러가, 컬러가 진짜 굉장히 옷 색상이 쏙 들어요. 와 예. 너무 잘 뽑은 것 같은데요? <목소리> 그 다음에 유나, <목소리> 어, 이거 어, 어, 잠깐만, 깜짝이좀 조금 뒤로 밀게요. 조금 오디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이제. <목소리> 약간 요 색상으로 해서, 요 색상으로. 제가 좀 당황해 보이나요? 오늘 진짜 내가 원래 여기서 뭔바닥에잘 하잖아. 그거를 리뷰를. 근데 진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긴 하네요. 예. 근데 여러분, 이제 뭐 여름이니까, 재배력물면우다볼수 있는 그런 어떤, 요렇게 네, 가겠습니다. 요렇게. 네. <웃음> 어 네. 야, 우리 가이드도 해줘야죠. 가이드 네, 알아서 하고. 자, 준. 준. 아까, 어, 색상이지. 아까 내가 자 어, 요 색상. 어, 나는 요 색상. 귀여움과 어떤 그런 매력을 다잘 포함한 잘 표현해 준 느낌이 아닌가 아오 좋아요 이걸로 갑니다 자 우리 세리아드 세리아드는 아주 순백 느낌으로 아, 이런 식으로 아 좋아요 색상 아주 매치 좋고 아, 라스야 어, 그래그래요 그래 라스 운전 좀 열심히 하고 자 세리아드 제저 아, 라스 좋아합니다. 라스 덕분에 내가 이근녹스 어? 너무 사랑하거든요. 제가 다음 시간에 이근녹스 한번 pvp에서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. 우리 누나 수영복은 다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수영복이 진짜 와 이번 수영복이 또, 또, 역대급이네 역대급이야. 이런 어, 느낌도 괜찮겠지만 어, 스윗썸머랑도잘 어울리고 이런 어,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이제 차례 입으시고 오늘 또 사냥하는 우리 누나 주무타잖아요. 자 다음 이번에 이제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이벤트 여름과 몸의앙상보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죠 어 보상들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서 저도 지금 약간 파밍을 좀 들어갔는데요 어저께 충분히 다 파밍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이번 바캉스 특별 출석 이벤트 업적 스페셜 선물 이벤트 안내입니다 자 특별 출석 이벤트로 해가지고 출석만 해도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드레스룸 이용권 방금 만 썼다 그죠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겠고 와 성모계 총부터 열매, 기억있을까지뽑기권들을 착착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신의 인장 5개 마지막 날에는 여우가면 머리장식 고춤 상자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캉스 이벤트 업적이 있는데요 이벤트 하게 되면 자, 다양한 제화들 지하들, 푸짐한 제화들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업적 보상 보면 이렇게 쫙 명령서 같은 것도 많아서 좋고요 성모의 열매부터 라스기사단 s s 그랑해폰 상자까지 다 챙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캉스 스페셜 선물 이벤트도 있는데요 점심선물, 저녁선물, 솔솔하게 들어오니 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바캉스 그랑웨폰이 나왔습니다 카이투 그랑웨폰 신 그리고 루인 그랑웨폰 시야가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천장에서는 어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천장에는 어둘 중에 하나를 원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상자가 또 지급되고요 이번에는 또 1일 1회 해가지고 어90 다이아로 한번 뽑을 수 있는 할인 이벤트까지도 합니다 이 이벤트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게이짐 증가하지 않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한번 소환을 할수 있다는 거자 한번 해보자면 자 이렇게 90 다이아로 하루에 90다이아 하나로 한번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써먹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와우 드러... 시작부터 오늘 머리랑 밟히면서 좋아요 자 이번 여름 아름다운 추억들 갑시다 아 잠깐만요 아 땅이다 아, 땅, 아, 아 잠깐만 땅땅 땅! 땅! 그래 자 좋아요 시야가 니가 시야가 처음 본다 야 반갑다 첫번째 바로 시야가 뜨뿌네요 좋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성옥의 은총 가자 자모르나왔고요 오늘 한번 팍팍 들어보자자 착! 아하 착! 아하 착 그닥! 야하와 초반급 어 그래요 한번 더 밟히면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드리드 잠깐 물 잠깐만 어 그러니까 어 그래 카이토꺼 신이가 신, 어, 처음 보는 칼인 것 같은데? 처음 보는 칼인데? 신. 오케이. 저 오늘 어, 뭐고? 1타 이 설마? 신. 좋습니다. 오케이. 한번더 뜨면서. 야, 또머리 밟히는데? 이거 왜 이러노? 저, 와, 그, 신. 야, 신아. 신. 아, 신이 아니구나. 김치국을. <웃음> 오스산호 상당히 잘 나온 거죠 사실은 계속 들어가자 야, 오늘 머리 많이 밟힌다 또 신이가 신 좋아요? 얼마? 와 내리꽝이네 내리꽝하면서 드디어 천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, 카이토 거는 다 풀업이라가지고 <웃음> 이왕이면 좀 루인 걸를줬으면 했는데 어.. 신입니다 어쨌든 일단 감사드리면서 자 우선 루인 쪽 시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적 마법 데미지 주고 20초 동안 서머 인첸트 자신이 서머 인첸트 상태일 때는 쿨타임 10% 감소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서머 블룸 스킬 사용시 서머 플라워 쿨타임이 50% 감소한다 스킬좀 빨리빨리 돌겠네요 자 서머 블룸 해방기죠 단일적군 600% 마법 데미지고 자신이 서머 인첸트 상태일 때는 서머 플라워 쿨타임이 50% 감소한다 무서워한다. 자, 패시브 중요하죠. 썸플라워 달린 스킬 데미지가 증가하게 됩니다. 덱을 짤때 어떤 단일 위주의 덱일 때는 상당히 셀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게 초월하게 되면 뭐 쿨타임 감소 이런 것도 더 있고 해가지고. 자, 사극 초월하니까 썸플라워 쿨타임이 초기화로 됐군요. 50%가 아니라 완전히. 그런 정도입니다. 시야. 자, 그 다음 카이토꺼 신 한번 볼까요? 자, 단일 접근 물리 데미지고 크리티컬 20%당 데미지 10% 증가가 있겠고 어, 치명세사고 하면 데미지까지 더 증가하겠네요. 그리고 적에게 100 1 확률로 15초 동안 반각 15퍼 있고요. 어, 좋네신 좋은데? 자, 해방 스킬 타는 적이 540% 물리 데미지고 크리티컬 20% 당 데미지 1 0증가 같고요. 최대 HP 2 0 회복 있고, 자일도좀 들어있어요. 해방 스킬 쓸 때. 자, 패시브 중요합니다. 어, 팀원들에게 크리티컬 증가입니다. 와, 야, 신, 내가 신잘 뽑은 거 오늘 대박인 것 같다. 야, 이거, 야, 야, 야, 야, 야. 이거 웬만한 애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? 치명 되게 되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된 것들을 좀잘 즐겨봤습니다. 즐거운 썸머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후! 파이